a act una actividad de grupo porque por fin tenemos más de dos personas um, sí. <risa> drama, <risa> drama, drama drama uh, ok, s r o t vamos a leer una ¿sabe usted leer coreano? sí, okay, un poco vamos a leer una telenovela una telenovela coreana, el guión e um, h v a m a ver. Este es el guión primero. Esta o i e n una t e l e o u e h Y vamos a e uh s -huh. Y este es el link. Y vamos a ver los dos 5 minutos hasta los eh, 5:35. Um. Okay. ok. Así que cuando diga. Eh, y, vamos, y si hace clic en el link del YouTube que tiene el. T5M, ahí va a poder empezar hasta 5 minutos y si no lo funciona, c a m b i e l o manualmente hasta los 5 minutos. Ok? ¿Listos? Ne. Sí. ¿Sí? Uno, dos, tres. s sí. g l a j n g s h i n a 어딨어? 오늘 하루 외부에서 일 보신다 하셨습니다 외부? 어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 자리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당장 들어오라고 해 어서 네 <웃음> 오케이? 저가 배가 에아도에 임시도 하실래요? 읽는 거? 아, 자야 돼요? 네. 오케이. 아, vamos a leer este donde dice 회장 어디 있어? 라과 a Quintalina ¿Quieres empezar Lorena? Eh, hey, bienvenido Jay. ¿Aló? Jay, Lorena Ok, me imagino que l o s dos están, están uh, muertas o desaparecidas ¿Sruth, no se escucha? a no se escucha? Estaba viendo ese video <ríe> Ah, sí, me volví demasiado temprano ¿Terminó hasta, eh... hasta las 5.30? ¿Cuánto 30? es? s s o 35 segundos? Sí, solo 35 segundos Ah, yo iba a ver media hora Ya <ríe> Ya yeah. uh -huh. ¿Puede leer la cuarta línea o la quinta línea? ¿Cuarta? ¿Una línea? La quinta línea, donde dice h y u n h e i j a n g Ah, ya, esos son los nombres, ¿no? Uh -huh. uh, Hyun-Hui-Jan Hyun es, es la mujer Es la mujer ¿La señora? ¿Cotizo? Uh mhm. -huh. Uh -huh. 나. 시. s i u 아 r o n e a s i 시었습니다. 오케이, 이제서는 반복해 줄게요. 두 번씩. 듣고, 따라해. 오늘 하루 외부에서 일 보신다셨습니다. 오늘 하루 외부에서 일 보신다셨습니다. 음, 그래. 외부 어디? Okay, ¿es roto? ¿Qué? Ah, es r o t h la siguiente línea. Ah, la otra línea. Mhm. Uh ah. -huh. Uh, Webuoti. No, eso lo leyó Lorena. La siguiente. Ah. Malhas <laughs> su uh obsunida. -huh. Mhm. Uh, okay. 나 o s s o l t a d e p s Lorena, la línea larga esa. h i s k a s so, 너 r e 또 e a t those verses. Cho chari es o, cho kyon nagi shiromion, tang jang t u muy bien ok, pasemos a la siguiente robo jonki vamos a ver hasta los 5.35 hasta los 6 minutos 17 segundos o sea, 40 segundos y el, la, las líneas durante ese, ese tiempo va a ser esto que está acá ok 자, 시작해볼까 네. 네, 1, 2, 3. 그래서, 그말 한마디에 쪼르르 올라온거야? 아 회장님 한다면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려가서 뭐라고 할까? 어떤 미친여자가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제가 모르고 당했습니다. 그것도 제 홈그라운드에서. 저기 그 여자가 서문에다 확인 도장까지 찍는 걸저 멍청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고 지금 속이 뒤집혀 죽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느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죄송. 이렇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저 때문입니다. 제가 괜히 그 여자랑 좋게 해결해 보시라는 바람에. 알았인 내일 찾아어는다찾 아, 씀 드려. 고말씀드 네, 알 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b Este Jay puede hablar en el micrófono todavía no la escuchamos. Que okay, empecemos con Lorena arriba. ¿Cuál? Hola, hola Dan. l a la, la cuarta línea. ¿Dónde dice Han Ma Die? Mhm. Uh -huh. Han Ma Die, zero. Mhm. Te repito. Creo. 겨우 그말 한마디에 쪼르르 올라온 거야? 제이, 랩이 따로? 제 그래서 겨우 그말 한마디에 쪼르르 올라온 거야? 으흠 바로 왜 틀렸다고? 아 그래서 그 겨우 그말 한마디에 쪼르르 올라온 거야? 그래서 겨우 <뭔루> 그말 한마디에 저리로 올라온 거야? 오케이, uh 스 -huh. okay. 어떤 미친 uh, 여자가... 너네냐 no. uh, <놀람> 마사 리바 언제 있어요? 박훈 회장님 어, 한다면 하치... uh -huh. 아, <놀람> 회장님 한다면 하지 않습니까? 으흠 아, 제 회장님 한다면 하지 않습니까? otra v 회장님 한다면 하시지 않습니까? 님 한다면 하시습니까 응, 아레나 그래서 지금 내려가서 뭐라고 할까? h n e s i t o la i n Ah, o t o la siguiente línea. Vamos a alternar esta línea porque es m u n t e 어떤 미친 여 자가,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제가 모르고 당했습니다. 음, <놀람> 아, 사라피토. 어떤 미친 여 자가, 네, 어떤 미친 하 자가, 니는데제가 모르고 당했습가다 예, 미친 요 어떤 미친 여자가 여차, 벅수리를아가 다니는데 제가 모르고 다해석 있었습니다. 으흠 음... 로렌아? 세 번째. 제홈그라운드에서그 여자가 소원에다 박인 도장까지 찍는 걸? 으흠 uh -huh. uh... Ter, ter, ter, termina la oración con la siguiente línea también ¿Una pregunta? Uh -huh. Sí, porque es, todo una línea, es una oración completa con las dos líneas uh -huh. Uh -huh. <coughs> ah, Es difícil interpretarlo 어, 제 홈그라운드에서 그 여자가 소문에다 확인도장까지 찍는 걸전 멍청하게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라더라제 음, 홈그라운드에서 그 여자가 소문에다 확인도장까지 <웃음> 찍는 걸전 멍청하게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음흠. 어, 스롯. 속, 속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느라 지금 죽겠습니다. 음. 속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느라 지금 죽겠습니다. 어디라 해속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느라 지금 죽겠습니다. 썩 뛰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을 척 하느라 지금 죽겠습니다. 오케이 어 뭐야? 아네 죄송합니다. 음 mm -hmm.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다저때문입니다죄니다죄다 음. 죄송합니다. <웃음> <다저 때문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죄송합니다. 니다죄송합니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 음, uh -huh. 아 제가 괜히 그 여자랑 좋게 해결보시라고 하는 바람에 사장님께서 okay. 아, 제가 괜히 그 여자랑 좋게 해결보시라고 하는 바람, 바람에 사장님께서 노래는? 음, Ahora, soy Ney Chayapenunda como el s i n u r i o Ok, muy bien, esto no necesita protección. protección. Uh -huh. Ok, sigamos. Eh, vamos a ver esta parte, que son de los 6:17 hasta los 7:6. Um, y. Este es el texto. y a eh, ¿listos? ah, cuando vean el texto, cuando vean la, la, la, la, la, la, la parte del video, traten de enfocarse en esto entonces, uh, ¿qué está ocurriendo en la escena? ¿Y ¿cuál es el conflicto? <ríe> el estado emocional y también, ¿cómo se expresa el estado emocional? a través de los gestos, el tono y ¿cómo podría imitarlo? <이> 어... 오케 vamos a ver. 1그공정랑은 <대로>... 다시 얘기해 보게요그 여자는 날 완전 바보 취급했어.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어. 그래도 전공화정 씨가 안 됐습니다. 박훈. 어쨌거나 회장님께서 아셨지않습니까 <목 facing face> 회장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제 공화장씨 진짜 큰일 날 겁니다. 만약에 사장님 뒤통수까지 친걸 아시면 저번처럼 어휴, 킬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오버하지 마. 아니 전혀 오버 아닙니다. 아시면서... Thank you. 네. 어. 이제면서 콜로레나? 음. 네. 근데 공하정 씨랑 다시 해, 에, 다시 얘기해 보시게요. 음. 어. 네. 근데 공하정 씨랑 음. 다시 얘기해 보시게요. 어떨라 v e 네. 근데 공하정 씨랑 다시 얘기해 보시게요. 네, 근데 공화중시랑 아, 정말 얘기해 보시게요? Mm -hmm. 에... 에... 스루트? 그 여자는... 워천히... 권천히 바보... 쥐금... 쥐금... 쥐금... 쥐금... 쥐금... 어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웃음> 그 여자... 나 완전히 바보 취급했어 그 여자 날 완전히 바보 취급했어 어디 있다그 여자 날 완전히 바보 취급했어 으흠, 로레나? 음...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지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어 내 쪽에서? 절대 그냥 왜? 넘길 절대 그냥... 수 없지. 어, 게이고 <목소리>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지.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지.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어. 이스 okay, so... 그래도 전 전권하천치가... 안됐습니다 그래도 전 공화정 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전 공화정 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전 권아 천치가 안 됐습니다. 으흠. 이러네. Es un g r i 야, 박훈. 야, 박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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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 어쨌거나 회장님이 아셨잖습니까 회장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은쨌거나 회장님이 아셨잖습니까 회장님께서 가만히 계 계십니까? 음, 러는 나서 다 보이냐? 에이, 봐봐 콜라 시간대 에, 콜 이제? 이제? 아하. 이제? 아, 아리아 이제. 공화중시 난 겁니다. 만약에 사장님 뒤수까지시면 어휴. 서 예, 이제 공화정씨 진짜 큰일 난 겁니다. 만약에 사장님 뒤통수까지 친걸 아시면 어휴... <웃음> <Yeah>. <웃음> 이제 공화정씨 진짜 큰일 나... 뒤통수까지 친걸 아시면... 으흠... 킬러를 보낼지도 몰라요. k 킬러를 보낼지도 몰라요. 킬러를 보낼지도 몰라요. 어, 하지 마. 어, 뭐 하지 마. 어, 뭐 하지 어, 어, 하지 마. e 아침이면서 uh -huh. 전혀 오버 아닙니다 아시면서 전혀 오버 아닙니다 아침이면서 아이젠 오케이 데뷔 나무스 o 로이 o 로이 o r hoy. 에 에에 r 에 에에 에에 에에 에에 에에 에에 에에 에에 에에 r 에 에에 에에 에에 에에 에에 에에 에에 s 에 에에 에 u s 에 에에 o 에 에에 e 에 에에 에에 에에 에에 e 에 에에 에에 에에 Bienvenido Bienvenida Bienvenida b i e n v e n i d Hagámonos Hagámonos Introducciones bienvenido. La presentación sí. Nos podría contar Un poco sobre usted Aquí tengo Cuatro preguntas Para usted ¿De, de dónde es? ¿Cuánto tiempo lleva Estudiando coreano? ¿Por qué s i g o Estudiado coreano? y algo interesante Sobre usted Sí, eh, podría hablarnos. O oh, se lo digo hablando. Mhm. Uh -huh. en, okay. en castellano, no necesitaslo en coreano. Ok. Este, pues soy de Puerto Rico. Mhm. Uh -huh. Este, pues llevo estudiando c o e o coreano. Este. Decidí estudiarlo porque pues me gusta la cultura. Este, coreana empecé viendo novelas y pues me me gustó cómo era la cultura y este lo distinto que era y algo interesante sobre mí <ríe> uh... <ríe> pues Estoy estudiando en, lo, en la universidad de Recursos Humanos uh -huh. este, y, y Evaluación, ok, es mi primera vez en secciones ICO, aunque ya había entrado, pero solamente a ver cómo era y, y, y eso, pero es la primera vez que entro a, en, en hora, uh -huh. el, la hora que es, y, y el formato de hoy fue l e e el guión, uh -huh. Ah, la evaluación, hágalo escrito en, en, la, en, la, en la página web ahí que le mandé. <ríe> uh, ah, ok. Sí. Pero gracias por introducirse. Este, una introducción rápida, Lorena. Uh, soy de San t Isabel, j Sí, j también es de Puerto Rico. Eh, no entendí. Uh, por, que, que nos introduzcamos a, a Srod. ¿Quiere que le digamos s r o t s r o t ¿Cómo? ¿Perdón? ¿Quiere que le digamos s r o t Este... ¿Sí? ¿No? Me llamo Selmaris, no sé cómo <ríe> quieran llamarme <ríe> Ok um, Ah, por fin le escuché la, la, la pronunciación de la R ah, En todo caso, yo eh, <coughs> viví en Chile 11 años y se me está empezando o l v i d e r e u el castellano Entonces por eso e m p e z a s estas sesiones Uh, y son gratuitas y, um, y, y ya y ahora estoy viviendo en Estados Unidos. Ah, Lorena. <ríe> bueno, Lorena se fue, pero eh, ella es de Bolivia. Ah, okay. Uh -huh. Bueno, eso es uh, eh, todo por hoy um, Y la sesión la tenemos uh, los martes y jueves h a s t a hora Y los domingos a las 3 O sea, en Puerto Rico es 5, creo este, lo, Ahora mismo estoy en Texas porque estoy con mi papá Ah, ¿cómo dice? Sí, este, eso, que es una hora menos que Puerto Rico Una hora menos, o sea, ¿cómo? ¿Cómo, perdón? ¿Cómo, cómo dijo? <ríe> ah, que ahora que, que mismo estoy en Texas, no, no estoy en Puerto Rico porque estoy con mi padre Así que es una hora menos que en Puerto Rico Ah, ¿no está en Puerto Rico ahora? Ajá uh -huh. ¿Y dónde está ahora? Los domingos uh, y a las 6 en Puerto Rico okay. uh, Dice que está en Texas Con su padre Ah uh -huh. ¿Usted lo entendió Lorena? <ríe> <ríe> a <Okay. ríe> Oh, están hablando de una persona real en Puerto Rico Ok, voy a cortar la grabación pasa, aquí